이번에 1.5 업데이트 하고 나서 한지 하루 만에 천만원대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맨 처음 한 상자에다가 복사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넣어주세요. 그러고 이 상자를 맨 처음으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딱 들면은 이렇게 들리죠? 나머지 상자를 이렇게 인벤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상자가 다섯 개가 되죠. 그럼 이 상자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놔주세요. 놓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보시면은 여기 상자마다 다 이게 이제 복사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이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을 그냥 꺼내서 사용하시면 끝이에요. 이게 인벤에 있는 거랑 동기화가 되거든요. 새로 칸이 생기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화가 되지 않고 숫자가 붙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자에서 꺼낸 직후와 이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넣으면 이렇게 개수는 늘어나죠. 이 상자에도 보시면 또 4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음, 식으로. 그러면 은이 다음 상자를 열어보면 다음 상자는 또 8개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이 늘어나고요. 상자랑 제 인벤이랑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불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 가장 처음에 든 상자에 아이템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자 복사 버그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 든 상자의 색깔이나 아이템이 다른 상자로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자를 드시게 되면 은 아무리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해봐야 빈 칸이에요, 다. 빈 상자를 들게 되면 은몇 개로 불렸던지 간에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이 이게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도 못 건지고 진짜 그냥 아이템 자체가 다 삭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점 뭐냐면 개수를 많이 불렸잖아요. 개수를 많이 불린 상태에서 이 합쳐질 아이템의 개수가 총합이 999개 이상이 되면 은 아이템 버그가 오류가 나는지 이게 아이템 개수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한 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자에 있는 것과 인벤에 있는 게 합쳐지면 이제 999개가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 이거를 다른 상자에 가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넣은 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에 쓰지 않은 복사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며칠을 지나든지 간에 여기 똑같이 512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999개 이상으로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25개, 25개에서 이렇게 갈리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찬가지로 아이템이 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보면은 이게 25개씩이에요. 순식간에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합치면은 다시 이제 50, 50, 50, 50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이거를 넣으면 그냥 이게 한 개가 돼버려요. 이걸 다른 상자로 이렇게 옮길 경우에는 한 상자 안에 한턴 안에 복사된 아이템이 999개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이게 이 상자는 지금 복사에 사용한 복사 상자가 아니잖아요. 복사 상자가 아니어도 이 상자 안에 아이템이 다한 개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25개씩으로 나눠져서 다시 합쳐서 50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은 이 모든 아이템이 다한 개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하는 것이죠. 판매 상 상자에다가 넣는 것이 사실 그냥 그거는 팔면 바로 집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모두를 쓰지 않으셔서 여기서 뺄수 없는 상황일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이 상자 안에 들어간 총 합이 999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제가 판매한 만큼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을 꺼낼 수 있는 모드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실수했거나 늘렸던 아이템 개수가 다시 줄어든 경우에는 되돌리는 방법이긴 있 있어요. 저장하지 않고 그냥 껐다가 켜는 방법이 사실 제일 쉽거든요. 지금처럼 50개로 돌아갔을 때는 사실 그냥 다시 이거를 넣어서 다시 상자 복사를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왜냐면 지금 이미 개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늘리면 다시 50배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개로 합쳐지는 상황 있죠 한 개로 합쳐지는 상황의 경우에는 그 날짜를 리셋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날도 분명 히 있잖아요. 이게 뭐 그날 이벤트를 봤다든지 아니면 은뭐 다른 게 저장할 게 있어서 이걸 오늘 꼭 저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그냥 노가다를 해서 개수를 그냥 불리시면 돼요. 똑같이 그냥 맨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냥 불리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서 아이템이 한 개가 됐는데 한 개에서 더 불어나지 가 않아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 개수가 한 개로 뭉쳐질 때는 이렇게 넣어도 이게 개수가 불어나지 않고 무조건 한 개로 책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냥 그 복사 붙여넣기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두세 번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그게 아이템에 걸린 오류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풀려서 다시 개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두개에서네개로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거기서 다시 반복을 했는데도 늘어나지 않는다 하면 그 방법을 두세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을 해보세요.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면 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아이템이 늘어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세 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불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사 상자를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복사 상자에서 꺼내서 다른 상자에 넣어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근데, 복사 상자에, 이 지금 이 다섯 개를 썼잖아요? 이 복사 상자에 아이템이 지금 50개, 100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템을 그대로 넣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에는, 그이 상자들 안에 있는 아이템이 싸그리 다한 개로 변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나면 다시 풀려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상자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냥 개수를 불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스튜 이번에 1.5 업데이트 하고 나서 한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0, 1 0 100, 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원대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템이든지 대부분은 다 복사가 되니까요. 이 부분이 도움이 되시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웃음> 이런 거 원래 잘안 하는데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은또 수듀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타 등등의 영상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안녕! 냥바!